제목부터가 간지럽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 어디 새로운 이단이 또 하나 또 나왔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한 가지는 완전한 인간의 성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때 100%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때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시기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아시죠? 잠을 자야만 하고 잠을 자야만 하고 밥을 먹어야만 하고 잠자고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체력이 비축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택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빌리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점을 거듭 거듭 강조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못 고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만 시선이 맞춰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수 없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없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무시하게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스스로 제안하셨던, 제안하셨던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입으로 직접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니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오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그렇게 말, 마,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참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또 그보다 더큰 것도 보여주셨어요 큰 일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귀이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이 율법과 계명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넘나 두르셨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총통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게 된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2 1일전 원하는 자를살리신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셨어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있다기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헬라 원하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태어나셨다니까요 신적인 능력, 초전적인 능력보다도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100% 태어나셨어요 사람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예수님도 창원하셨어요 아들한너 땅에 가면 능력이 하나도 없을 텐데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할텐데 그런 선택을 할수 있겠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하신 뜻들로 내가 그렇게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그럼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했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크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의 첫 번째는 A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의첫 번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음? 불가능합니다 한번 병들면 죽어야 돼요 암병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역에 영적인 영역 불가능한 영역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영역을 도전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다 평생에 귀신 들리는 거지 무슨 수로 귀신을 들 쫓아내요 무슨, 무슨 능력으로 질병을 다 쫓아 냅니까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불가능한 영역이 이 땅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외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수로? 주님께서 초청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가능한 능력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도전을 하신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플랜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계획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어요 나는 받을 세리가 있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 죽기 전에 성령의 불을 확 붙이고 죽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성령의 은사 이런 능력과 불과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불이 붙어야 되는 그 현장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그렇게 친히 모델이 되셔서 샘플이 되셨어요 같이 보다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야 한다 불가능한 능력에 침범해야 한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초청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금방 금방 비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열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초적과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겨자스만한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산을 저 바다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믿음으로 병자를 고칠 때도 믿음으로 믿음을 항상 있으면 확인하셨어요. 나라로가 죽었을 때도 책망하셨어요 일부러 실제 썩은 냄새가 나도록 시간을 더 보내시고 저들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세력이 온다니까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내가 부정적일 때는 내 믿음의 한계가 왔고 바닥이 드러났다 생각을 하시고 무섭게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불신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습니까? 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영의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관계가 이미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물질로 환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 이해를 해 주고 안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직업과 관련해서 관계에서 삐뚤어져서 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셨다니까 인간으로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에 벌써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라 그럼 믿음이 행할 때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사람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주님은 그렇게 따라가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성으로서의 특징이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들하고 다 똑같아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조금 더꺼리기거나 죄를 지지 않으셨다니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엄란하거나 그런 소리도 안 하시고 그런 근처에 가지도 않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오히려 덮으셨어요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죄를 덮으셨다니까 덮으실 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중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그런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예수님은 도통 안지으셔 그래서 죄가 없으셨어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죄가 없으시고 인간의 삶으로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또한 가지는 두 번째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이 늘 따라다녀요 역사가 날 떠날 때마다 믿음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있고 능력이 생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볼때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같이 보자늘 기도해야 믿음도 생긴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는지 찬양 안 해보시면 무슨 찬양이 잔향이... 나 오늘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공격해요 오늘 무조건 교회 나가라 이제 무조건 교회 나가라 10월에 10월에 무조건 교회 나가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또 어디를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가 무슨 뭘 저질러야 됩니까? 믿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저질렀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도 몰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그런거야요 막 그러니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물질의오 이러니까 나도 돌짝밭이고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가시던 불에 떨어진 마음밭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욕, 이런 걸 통해서 가시던 불이 되는 거예요, 신령이 이걸 거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악수고 르시고쫙불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불 꺼놓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얼굴 인상 찌푸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막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오늘 하루 동안 만 기도시간만이라도 가져가십시오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데 주님이 사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어 아, 아, 가시니까 기도가 이제 날개를 달아서 방언이 효 창하게 막 다다다다다다. 아, 아, 방언 기도할 때는 혼자 방언 기도할 때는요. 선풍기 음악 다 끄고 우리 집에서나 지하에서 전에 사명 교회 할 때도 음악 소리 한 번도 안하게 혼자서 막 서고 서고 소속 방언으로 하면 너무 너무 깊이 들어가요. 음악을 틀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걸 공중고세를 뚫어야 되니까 음악을 강력하게 틀어놓고 쫙 하잖아요. 이걸 뚫으면 기도가 부드럽게 하든 강하게 하든 정말 정말 남을 의식 안 하고 기도해요. 기도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앞에서 음악 틀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아 이때는 부르짖는 기도다 목사님이 괜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중모세를 뚫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막 공중에 나온다니까 여러분의 육체에서 정신에서 영에서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 안에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풀어지는데 온갖 죄와 온갖 형상들이 팍 디버그가 완전히 막 비빔밥, 짬뽕처럼 막 뒤엉켜서 이걸 성령의 불로 막 태우고 성령의 불이 할 때마다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걸 다 가로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막 뚫려서 올라갈 때 기도가 거의 끝난다니까.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다섯시까지 기도하시라니까.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늘고 하면 할수록 건강해져요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줄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기도가 확 돌려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가로막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둘째.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음이 있으셨다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외침에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 안 풀린다니까 안 풀린다 할지라도 자꾸 할수 있다 외치고 부딪혀 보고 그래야 그집 자녀들도 영적인 근성이 만들어져요 너할수 있어 인생이 이번만 전부냐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야 그냥 강해지는 거 절대 아니다 상처도 받는 거야 그래 상처 받는다고 죽어? 속상한다고 열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첫 번째 계획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계획은 더 강력하게 해 나가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늘 기도하셨어요 자악게나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지자들이 잠자고 쿨쿨 잠잘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인 줄 알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도 그들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목적이 뭐야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해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셨다니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글쎄 능력이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단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롤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누가 바다 위로 걸려고 하겠어요 두려운데 누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구절수에 오르는데 누가 병든자를 고치려고 하겠어요? 병든자를 고치는 것도 손안 대고 말씀으로만 고치기를 원하지. 어떨 때는 병자들 피고름을 빨아먹으면서 손으로 고름을 막 긁어내고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장 있잖아요. 아이막 썩어 들어가 속에 막뼈대가다보이는 뼈가 다 보이는데 막 속에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선포하고 고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손으로 본원 앞에서 막다긁어내 그러거든 썩은 부을 타고 그 발가락 발목 뭐버거스비행을려 발가락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이걸 손으로 우뚝뚝뚝 족발 분질듯이 이걸 분질러서 그런데도 본인이 아무것도 안 아파 당사자가 그러면서 썩은 살과 뼈를 뜯어내요 손으로 족발집에 가면 삶은 족발을 시켜 가지고 손으로 뜯어내잖아요 그렇게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우리 사모님 폐결핵 사격을 했을때억고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그 현장을 왜 능력 있는 현장에 가서 보고 치유받더라고. 근데 거기 가시고 내가 강의상 위에서 목사님들 강사상 위에서 쭉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뭐냐? 그 치유받은 치유받은 그 현장에 가서 있어도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때가 올 때까지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 충만도 안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예비 시간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히지 않고 음정과 그 음정이 다르는 곡을 같은 음정으로 계속 맞춰서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캄캄하고 어두웠을 때 사모님의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때늘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철하했던 그것이 몸에 배어서 지금도 그래서 원숙하게 반주기를 다뤄요 반주기를 만드는 회사에그 사람들보다 사장보다 내가 더잘 다룬다니까 이 악기를 어떤 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가 문제다 이걸 더 잘한다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기의 경익기야 안 들어 먹어 어. 이거 반죽이 뭐 팔리든 안 팔리든 뭐.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온팍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성령님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능력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보내신 성령의 의지에서 시작할 때부터 40을 금식기도 하시고 광료로 가셔서 계속 금식하시는데 여기 사모님이 무슨 잡상인이 되니까 <웃음> 지존노도사 잡상인 출입 금지시켜 <웃음> 음. 어디까지 했더나 라 <웃음> 여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성경을 기록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도록 예수님의 롤모델이 되시고 샘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 출석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다. 이게 플랜 A야 하나님의 플랜 A 계획 첫 번째. 거기서 두 번째 계획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극히 일부 이온 지구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획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두 번째 계획은 영적인 영역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그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영적인 DNA가 있다 믿습니까 목마름의 영적 DNA가 나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성령 충만해가는 거기에 누가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어요 누가 암병 걸렸대 누가 죽을 병 걸렸대 그러면 병원을 생각하고 약을 생각을 하지 그것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무릎을 꿇려놓고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벌벌 떨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예수를 원해 일반적인 가르침을 원해사람들이 교회에서. 자,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암담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지금, 암에 걸려서 암과 사투를 벌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걱정돼서 물어보면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겼습니다. 물론 때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암이 몸에 퍼진 지 오랜 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늘 부도의 위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사모하면서 늘 가난에 찌드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매일매일 극복해 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책임이 누구겠느냐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요 치유받을 책임이 누구가 있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병 고칠 책임이 누구겠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한 죽을 때까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포해야 돼요 변화를 추구하고 치유를 미양하고 치유의 반응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부러진 뼈가 붙을 지어다 갈라진 뼈가 붙을 지어다 뭉개진 힘줄이 회복될 지어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면 서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통증이 떨어질지어다 이러고, 네? 내 몸에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질지어다 힘줄이 건강할지어다 관절이 건강할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육 회복을 한번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경험하세요 엉치뼈가 틀린 것도 한번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네.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기적과 능력도 물질의 능력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선포해서험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추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치유했다 누군가를 회복시켰다 죄 지는 현장에 나타나셨다 누가 또 공격을 하고 변형거리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정복해 버리셨어요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다 정복해 버리셨어요 인간 예수로서 다 정복해 버리셨어요 왜? 믿음이 항상 따라다니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물질의 축복 받는 데만 기도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고 어떤 병이 생기면 주님 내가 직접 병 고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민경 집사님 남편 누구죠? 이름이 김진석 집사님. 정말 독특해. 머리도 이렇게 효과시강한. 무슨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 분이 말해요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불한번 맞고 이렇게 찢버렸어요 그러니까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간증이 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는 맨날 불받는 여기에 뭐띠 하나 들고 있어요 여전저는또 수술하려고 또어인거 어디 하는데 발바닥으로 불사역을 한게 아니고 자기가 발바닥에다 들이밀었는데 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치유가 되었어요 자기가요 왜?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괴롭고 속상하고 열받고 또강택 집사는 우리 체육대회 할때 체육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팔이 이렇게 부어서 이게, 이게 동맥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체육대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체육대에 와성령의 불받아 괜찮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불받고 하면 돼 그리고 전날 불받고 선포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팔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지금 도 건강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는 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한다고 편안한 복음의 길로만 살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계획에 갈수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폐가 고프고 굶주리실 때 마귀가 왔잖아요 너 나에게 절한 번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권세를 마귀가 뺏어 갔는데 예수님을 살살 꼬시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네 있어야 영적으로 이상하거나 아리까리하거나 귀신이 어떤 역사일 때 말씀으로 꽉 물리칠 수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성례부를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 권세 우리에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날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찬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 감당해서 태어난 것도 있고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도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피조물을 다스려야지 어둠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도 치유도 은사도 다 받아서 어떻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다웃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 능력 받으면 자기 혼자만 꼭 가지고 있고 오픈 안 시켜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힘든 노화우를 어떻게 전수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게 왔다 그러면 불받아 왔다 그러면 불받아 왔다 그러면 방은 받고 왔다 그러면 다 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게 간첩의 성령의 능력을 나눠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능력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룰모델이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으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릴 때이 예물이 살아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